거제의 숨은 명소 매미성이 왔습니다. 조용했던 시골 동네가 요 매미성이 알려지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많은 관광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드디어 매미성이 보입니다. 매미성이 왔습니다. 매미성은 요 2003년 태풍 메미로 경작지를 잃은 시민 박순삼 씨가 자연재로부터 작물을 지키기 위해 오랜 시간 홀로 천년 바위 위에 쌓아올린 성벽을 말한다고 합니다. 바닷가 근처에 매모 반듯한 돌을 쌓고 시멘트로 메우게 파복한 것이 이제는 유럽의 네, 중재시대 연상케 하는 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 규모나 디자인이 설계도 한장 없이 지었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주 훌륭하다고 합니다. 아, 무슨 연못 비슷한 것도 만들어 놓으시고. 아, 만들어놨네. 어, 우리 아줌마 한번 자세히 한번 잡아보고, 야. 포인트는요? 저쪽으 엄청 잤습니다. 네. 이곳은 아직도 좀 공사 진행 중이라 이게 돌 무대가 좀 한참 더 쌓여져 있네요. ちと出るから